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곱하기 세자리 곱하기 한자리 한자리 곱하기 세자리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주산 곱셈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더 하기가 익숙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곱셈을 한번에 척척 나올 수 있게 외워져 있어야 된답니다 자 곱셈은 같은 수를 계속 더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난번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익숙하게 했다면 세자리 곱하기 한 자리 한 자리 곱하기 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요걸 잘익숙하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사는 기초를 탄탄히 하면 그 다음은 숫자만 커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주산에서 가장 기초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절대 잊지 마세요. 그건 항상 나와야 된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곱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공부해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털겠습니다. 터는 거 엄지검지 뽀뽀 뒤에서부터 차례로 자 뭐든지 정석대로 갑니다 대충하면 안 돼요 자206 곱하기 7 앞자리 3자리 더하기 뒷자리 한자리 하니까 4자리 네자 자리 점 잡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 그랬죠 자로 하나 둘셋넷넷 넷, 하나 일십백천 천의 자리에요 자 제가 주산을 곱셈을 놓으면서 제가 주산을 할때 보면 이제는 각 하면서 유난히 강조할 때가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그럴 때는 그 부분 주위에서 놓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할수 없으니까 놓으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7, 2, 14. 0이니까 7 곱하기 0은 없으니까 한칸 띄고요. 7과 6을 한 자리, 한 자리 하니까 두 자리죠. 7, 6, 42 하니까 1442. 자, 두 번째. 6, 4, 24, 6, 8, 4, 1 8. 이해했죠? 6, 7, 2, 4, 10, 2. 2,922. 다음, 세 번째. 5, 4, 20, 5, 2, 10. 여기 조심하세요. 자, 5 곱하기 20은 세자리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형광펜 한 이유가 있습니다. 2100까지 읽어야 돼. 여기까지 자연수. 자, 그래서 2100입니다. 답이 다음 732167242 7535, 5, 그래서 2555, 다음 9436797, 60, 1 3 9 8 7 12 그쵸 4302 보수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거 나왔습니다 6 7 다음 한자리 곱하기 세자리 자 곱셈과 덧셈은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도 답이 같다 그랬어요 자7 곱하기 687 7 6 42 7 8 2 56 7, 7이 자, 두 자리에서 시작하죠. 49 그렇죠? 4,809 까지 읽어야 됩니다. 다음 여기 형광펜으로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3, 2, 6 네, 보이죠? 10이 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둘, 셋네 자리지만 3, 2, 6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뒤로 3, 7, 2, 21, 3, 6, 18. 이 부분은, 이 문제는 10이 넘지 않는 거, 앞에 거, 그거 하나만 조금 어려웠었네요. 자, 다음. 자, 7, 9, 7, 63, 0, 하나 띄고요. 9, 8, 한 자리, 두 자리. 9, 8, 72 하니까 6,372. 자, 요거는 0만 주의하면 되는 거였어요. 중간에 나온. 자, 다음. 끝에 나왔네요. 7, 8, 2, 56, 7, 5, 35, 5, 9, 50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자, 다음 6, 1은 0, 6, 네. 6, 2, 10, 2, 7, 120 나왔네요 자, 오늘 문제 보니까 제가 어, 크게 어려운 문제 10이 넘지 않는 거 중간에 0이 나온 거 그것만 나왔고 보수 하나 나왔네요. 머리, 꼬리, 짝, 요런 거, 특히 어려운데, 그거는 제가 다양한 문제를 하면서 지금처럼 천천히 강조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운주법이 어떻게 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익숙하게 해주세요. 자, 다음. 제가 주산, 곱셈도 잘, 주산도 중요하고, 암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게 모든 기본은 교과, 학교라고 얘기한답니다 아무리 학원 숙제 많고 주산 숙제 많아도요 학교부터 참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뭐든지 학교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478 곱하기 9요 문제에 대해서 학교 수학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요거 과정도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산을 하면서 이런 과정도 알려주시면요 저절로 연산 선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산은 교과와 병행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주산을 배웠을 때 이게 교과의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같이 해줘 보세요. 그럼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는 교과 과정을 한번 쫙 훑어보세요. 주산이 어느 과정에서 필요한 건가 어디 사용되는지 아시면 은 어, 이거 진짜 좋구나. 그때 더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해보겠습니다. 478 곱하기 9는 4,302 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과정을 볼까요 자 처음에 400, 100의 자리니까 400이죠 400 곱하기 9는 3,600 그 다음에 70 곱하기 9는630그 다음에 8 곱하기 9는 7,72 요세 개를 합한게 4,302 가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게 팁을 또 드릴게요 곱셈을 배운 친구라면은 이것도 배우면 더 재밌을 거예요. 이게 4학년 단원에 나올 거예요. 아마. 자 보세요. 이 자체에 이걸 활용하는 게 4학년 1학기에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400곱하기 9가 나왔죠. 그럼 4 9, 36을 먼저 적습니다. 그죠 그럼 공이 몇 개요? 두개 그대로 붙여주세요. <웃음> 그럼 3600입니다. 너무 쉽죠? 다음 7963 그대로 하고 뒤에 0이 하나에요. 그대로 하나 붙여주세요. 그럼 훨씬 편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니까 4302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네요. 짜라란자 여기다 숨겨놨습니다. 자, 곱셈하고 덧셈은 앞뒤가 아, 서로 바뀌어도 답이 같다 그랬죠. 자, 보세요. 여기는 478 곱하기 9가 나왔어요. 세로 3, 8, 9, 8, 72, 9, 7, 63 해서 이걸 더하니까 앞자리에 올리고 7, 0. 됐죠? 그럼 4, 9, 36에다 7 더하니까 4 3 0 0이 답이 같죠? 얘랑? 다음. 순서가 바뀌어도 답이 같은지 또 해볼게요. 9 곱하기 478 해보겠습니다. 9, 8, 72. 그쵸? 7 올라갔네요. 9, 7, 63에다 7도 하니까 70이 됐고요. 4, 9, 36, 7도 하니까 4, 43. 그래서 순서를 바뀌어도 답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산으로 해도 맞고요. 이렇게 교과수학에서 그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도 4,302가 됐고요. 세로셈도 4,300이. 순서를 바꿔도 4,300이. 이 모든 게 답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것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냥 주산, 암산만 잘한다? 그것, 그것도 좋긴 하죠. 그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산을 하는 이유가 교과수학에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 어머님들이 뭐 너무 쉽다고 올림과정, 빼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엔 받아 내림과정인데 그런 거 생략하지 마세요. 왜? 오답 나옵니다. 정확히 아무리 쉽더라도 정확히 하게 해주시고요. 자리점 맞춰서 해주세요. 그래야지 연산은 반복이고 연습입니다. 나중에는 할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잘한다고 잘난 척하다가 오답나는 경우 있어요. 너무 쉬운 데서 예를 들어 뭐 3더하기 1인데 그런 것도 진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호 잘못 보는 경우 더하기인데 곱하기로 본다던가 자리점 잘못 본다던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연사는 집중해서 반복 연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온 세자리 곱하기 한자리 한자리 곱하기 세 자리를 익숙하게 했다면 그다음은 뭐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다할수 있습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문제 잘 연습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익숙치 않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하기 빼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곱셈이 외워지지 않으면 안되고요. 그리고 빼기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나눗셈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나눗셈 계속 오답 나옵니다. 연산은 문제를 풀어서 반드시 채점을 하고 채점을 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정확히 체크해야 돼요. 그래 실수인지 아니면 이해를 못했는지 그거를 빨리 캐치하셔서 그 부분만 집중 지도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 연산으로 넘어가면 된답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 참고 하셔서 친구들 떨떨하고 이쁘게 키워주세요 코로나로 학습 격차가 너무 많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더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요 혹시 집에 안계신 어머님들도 마음 아파 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동영상도 좋은게 너무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옆에서 꾸준히 봐주시면 돼요. 힘드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 저학년 때 수학학원을 다니는 거는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학년에서 최고의 선생님은 어머님이 시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한 30분 동안만이라도 친구들 옆에서 조금씩 시도해 주세요. 알겠죠?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